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슈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어, 네, 이번에는 인종차별 관련한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음. 지난주에 한꺼번에 있었습니다. 오. 요즘 아시안 인종차별, 또 흑인 인종차별 진짜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맞아요. 근데 요 관련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슈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음. 먼저 아시안 증오 범죄 법안이 지난 4월 아. 22일에 연방 상원에서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어. 압도적으로. 네. 한 명만 반대. 누구야! <웃음> 그리고 통과가 됐어요. 네. 네, 대단하죠. 그래서 어쨌든, 요 아시안 증오범죄 법안, 내용이 뭐냐. 이걸, 이,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한 주요 골자가 뭐냐면,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인종차별 혐오범죄에 대한 뭐~ 범, 연방 법무부 아니면 행정부 그니까 바이든 정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의무화했다는 게 주요 골자예요 음. 뭐~ 우리가 사실 누군가에게 그~ 혐오 범죄로 맞았어 이런 건 그냥 경찰이 뭐~ 리포터하고 뭐~ 이러면 처벌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증오 아시안 증오 범죄 법안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것과 관련한 모든 그런 어, 해결 방안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음. 주정부 다 만들어야 돼요. 연방 정부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걸 딱 법제화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은데 그 내용 포함된 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연방 법무부 법무부는 코로나19 관련 인종차별 혐오 범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이제는. 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법무부로 뭐 어떤 소송이 이제 걸렸거나 뭐 이렇게 기소가 되거나 그 용의자가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전문 조사 인력들 통해서 다 조사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 언행을 개선시킬 효과적인 그런 가이드라인 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네. 해야 돼요. 그리고 각 주, 그 다음에 지방정부, 타운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곳에서는 온라인으로 아니면 핫라인, 전화로 인종차별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만들어놔야 돼요. 이제 네. 법적으로 다. 이게 음. 그법안을다 포함,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타운 같은 경우는 조금 허술하죠. 뭐 주정부 차원에서, 시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운영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뭐 우리 쉽게 3.11 전화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사실 타운은 그런 게좀 약하죠. 그렇지만 타운 정보를 다 해야 된다는 네. 거. 그리고 증오 공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교육도 시행해야 오,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렇죠. 교육이 필요하죠. 맞아요. 왜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범죄를 음. 하면 안 되는지. 그렇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교육이 필요하죠. 음. 그리고 어떤 교육? 이 코로나, 지금 이게 코로나19 관련이거든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 해서 아시안 증오범죄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게 중국이 아니다. 이게 아시안들의 잘못이 아니다. 음. 이런 교육들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아시안을 결부시키면 안 되죠.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안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거예요. 미개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반대시켜야 되는 거. 이번 증오 그 방지 법안, 증오 범죄 법안, 방지 법안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어 지금 어쨌든 상원에서 이게 통과됐고 가 음. 하원에서는 뭐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바로 하원을 넘어가면 바로 네. 통과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바로 서명을 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한 거니까 금방 될 거예요. 어,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시죠? 지난 20일에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이죠. 블랙 라이브스 메러 운동을 촉발시킨 재, 아, 작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작년에 블랙 라이브스 메러 운동을 촉발시킨 사건. 조지 플로이드 세포 과정에서 숨지게 한그 백인 경찰 이죠데릭쇼빈의 그 재판이 있었습니다. 음. 지난 이십일에 어, 결국은 유죄 편결이 내려졌어요. 그 배심원단이 이날 이급 살인, 이급 어. 우발적 살인, 삼급 살인 이렇게 세 가지 죄목으로 모두 쇼빈의 혐의를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결로 쇼빈에 대한 보석은 안 돼요 이제. 어. 바로 취소가 됐어요. 보석을 네. 했, 보석 신청을 했거든요. 네네. 취소가 됐고,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서 재판 끝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구금이 됐습니다. 음. 어, 이 백신 원단 편결에 이어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그 판사의 선고는 2개월 뒤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죄 편결이 그대로 간다라고 봤을 때, 최대 형량이 지금 세 가지 죄목에 대해서 했잖아요. 먼저 네네네. 2급 사진의 경우는 40년이래요. 그리고 2급 우발적 살인은 10년, 어? 3급 살인은 25년. 그러니까 어.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뭐그 유죄 평결을 세 가지 모두 유죄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걸 한번 그냥 계산을 해보면 최대 75년까지는 75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 사실상 이날 그 4월 20일에 이날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온 미국 전역이 음. 경찰들 다들 비상 상태였어요. 음. 왜냐하면 이날 이게 유죄가 안 나고 만약에 무죄가 나왔다면 전국적으로 한번 들고 일어나려고 그렇죠. 사람들이 다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그날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 고 결과를 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나 이날 그 재판이 열렸던 그 미네소타 헤너핀 카운티 그 법원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들 이제 긴장들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유죄가 나와서 음. 뭐큰 소요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많은 사람 들이 그날 뭐 법원에 모여있던 사람이 환운성을 지르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종차별 관련해서 미국이 그래도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걸로 봐서는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럼요. 아니냐, 네. 나, 좀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한 가지는 그 보통은 우리가 서류 미비자들을 미국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illegal alien이라고 부르거든요. 음. 네. 그게 이제 세관 국경보호국이라든가 이런 해, 그 국가 정부 국가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공식 명칭이에요. 일리걸 에일리언, 음. 이민세관 단속국 이런 데서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표현을 어, Undocumented n o n c i t i e 그러니까 미등록, 뭐 비시민 라든가 뭐, 우리는 보통 서류미비자 서류 비자. 뭐 이렇게 언다큐멘티드 인디비주얼 이런 식으로 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네. 그래서 일리걸 에일리언이라는 게그 연방 정부 차원에서 아예 금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기사나 또 모든 공식 문서 이런 거에 일리걸 에일리언이라는 alien, 표현은 없어질 테니까 네. 혹시나 만약에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정,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런 그렇죠. 표현들을 쓰느냐. 네. 굉장히 이제 모욕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졌다는 부분들까지 알려드렸습니다.